자 지금 전시장에서 설치 중입니다. 여기 보면 전시사국에서 알려드립니다. 현재 전시장, 차량, 아, 알려드립니다. 현재 전시장 내 차량, 폴렌 차량은 지금 모두 주시하역장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앞에 데스크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현재 전시장에 있는 모든 차량들은 지금 이 너무 감사합니다. 높아서 아 어, IP 구성도부터 시작해서 모니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, 위에 지금 카메라 달고 있고요또 여기 m d r 이 이렇게 달려있고, 이 옆쪽으로는 카메라가 또, 아이고, 네, 이렇게 달립니다. 뒷면에는 한참 지금 모니터 쪽 구성해서 저 뒤에 지금 NGS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영상 나오면 다시 올리겠습니다.